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윤들닷컴의 이동윤입니다 어 그동안 앞서 제가 내준 어, 숙제는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어, 검사를 하지 않는 숙제지만 이 다음번에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힌트를 좀 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자기가 한게 과연 이제 비슷하게 했는지 한번 이 강의를 보면서 맞춰보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번 강의에서 이제 그대로 이어서 출발할 건데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바로 앞에 이 화면까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걸 보고 좀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 저번 강의에서는 제가 여기에 화면 떨림이라는 효과를 여기다가 안 넣고 끝냈었는데 이번 강의 시작하면서 화면 떨림 효과를 하나 넣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화면이 흔들흔들 흔들 하는 그런 효과를 하나 집어넣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사운드 효과를 한번 쭉 넣어볼 건데요. 사운드는 전부 오디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컷을 제외한 외부 소스에서 소리를 받지는 않는데 제가 이 기초강의에서 캐컷에 대해서 사운드 부분, 오디오 부분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캐컷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음향효과 외에 음악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건 진짜 BGM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소리들이 어 유튜브에 올렸을 때 노딱이 붙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BGM을 사용할 것 같으면 이 캐커단에 있는 것들은 이용하지 말고 유료로 뭐 사용을 하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음을 사용하시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저는 여기서 BGM을 사용할 건 아니고요 음향 효과를 사용할 건데 자 음향 효과를 굉장히 여러 개를 쓸 겁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를 쫙 하나 어둡게 아주 음침하게 깔아 놓고 시작할 건데 자 요거를 제가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공포에서 찾았어요 뭐 여러 개 저도 찍어가면서 들어봤겠죠 자 공포에 가서 들어보니까 여기에 어두운 분위기라고 한 28초 정도 되는 음악이 하나 있어요 자 클릭해서 들어봅니다 뭔가 약간 극적인 느낌이 나나요 자 얘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메인 그 레이어에 있는 우주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테니스 선수 이두개 소스는 원래 팩셀스닷컴에서 다운받을 때부터 소리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소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에 오신 다음에 자 여기 오디오 부분 있잖아요. 동영상도 오디오가 있겠죠. 여기는 지금 오디오가 없으니까 오디오 부분이 표시가 안 나요. 여기 원래 오디오라고 있거든요. 어, 근데 여기는 속도밖에 없죠. 여기 사이에 볼륨을 줄여버리셨는지 아니면 이 트랙을 전부 다 소리를 없애버리겠다 하시면 얘를 눌러버리면 음소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촬영 당시에 뭔가 소리가 있었다면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이 소스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묵음 돼 있는 부분을 살짝 좀 날리고 여기서부터 쓰면 될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하나 깔았어요 자 이렇게 고조시켜 갑니다 자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요 제일 앞에는 제가 나팔 소리 같은 거를 조금 넣어 봤었거든요 자그 나팔 소리를 한번 찾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나팔 소리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마 악기에 있겠죠 아 악기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뭐 나팔 소리 같은 게 찾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나팔 소리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걸 찾기 힘드시면 위에 사운드 효과 검색에다가 나팔 이라고 치면 바밤바밤 하는 그 전투 출격할 때나 는 소리 있죠 이런 것들이 또 나오네요 자 극적인 나팔 소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저는 음악 악기 부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악기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분위기 뭐 이런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한번 찾아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찾았거든요 매직에 있나? 매직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검색을 하면 찾아주긴 하는데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잘안 찾아줘요 아 공포에 있었구나 공포에 극적인 나팔소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이런 소리죠 이걸 두 번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고 자이 소리는 사실 뭐 서로 가리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게 위로 가고 어느 게 밑으로 내려온다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소리는 같이 나옵니다 그냥 방한번 했죠. 자, 이걸저한번더 쓰고 싶거든요. 자, 여기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얘가 켜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꺼져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시고요. 컨트롤 V 하면 이 위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좀 중요해요. 여기서 컨트롤 C를 했는데 만약에 얘가 켜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움직이지 않아도 마우스가 이렇게 되면 노란 줄이 하나 나오죠. 얘가 켜져 있으면 노란 줄이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 여기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불편해서 잘안 써요 자, 여기 가서 저 항상 요 하얀 화면 위치 표시기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가 이제 작업이 되는 게좀더 편하더라고요 컨트롤 V 하면 여기서도 하나 더 나왔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아, 조금 더 뒤로 갈까요 그 다음에 빰빰 두번 나왔죠. 자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여기 보면 괴물 얼굴 나오잖아요. 왜 펌프킨 얼굴. 여기에서 울부짖는 괴물 소리를 제가 하나 썼거든요. 아마 이것도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어, 여기 있네요. 울부짖는 괴물. 어, 요거를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소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될것 같고요. 들어볼까요? 됐죠? 으고 나왔죠? 자, 요정도에서 소리는 뒤에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잘라버리시고 자그 다음에 제가 여기 공을 탕탕 튕기는 요 순간 있잖아요 탕탕 탕. 요 순간에 그 탕탕 소리를 막 찾다가 적당한 탕탕 소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폭발하는 소리 같은 걸좀 찾았었거든요 요거는 싸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여기 보니까 총소리 폭발 소리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폭발 소리를 썼어요. 근데 이것도 폭발 중에 보면 뭐큰 폭발도 있고 작은 폭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공을 땅에 튕겼을 때 저거는 조금 오버하는 느낌인 것 같고 이것도좀 오버하는 것 같고 어 소형 폭발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소리도 1초밖에 안 되고 자 그거를 여기 하나 갖다 놨습니다. 자 그거를 이공 튕기는 타이밍에 맞춰서 쓸 거니까 요렇게 맞춰주시고 자 끝에는 이렇게 잘라버려도 되는데 얼마 길이가 안 되니까 그냥 늘려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도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가지고 컨트롤 V 그래서 약간 땡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런 느낌이 났죠. 흔, 화면 흔들리는 거하고 이게 소리가 같이 나니까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뒤로 가서 이 사람이 스매싱을 이제 날리는 빵 치는 장면 나거든요. 이렇게 공을 서브를 했고, 땅! 이쯤이 땅! 치는 소리가 될 거잖아요. 그죠? 또 그걸 하나 찾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사격 소리 같은 걸 골라서 썼는데, 뭐 한번 들어봐요. 이런 거는 택도 없는 소리고. 이 소리는 칼 소리에 어울릴 것 같고요. 요 소리가 약간 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요 사격 소리를 꺼내주고 요 잔향 나오기 전에 여기서부터 빵 하고 터지잖아요 요렇게 해서 영상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잘라 버리겠습니다 컨트롤 b 하고 여기서 소리가 잘라지면 뚝 끊기는 느낌이 나니까 여기는 페이드아웃을 약간 처리를 해서 끝에 이렇게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리 부분은 다 끝났잖아요. 야, 영상 길이가 여기밖에 안 되니까 일단 얘를 잘라버립시다. 귀찮으니까. 컨트롤 B에서 잘라버리고 딜리트해서 지웠어요. 물론 잘라내더라도 끄트머리 잡고 땡기면 다시 복원되거든요. 마치 도마뱀 꼬리가 자라듯이. 그래서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들어보면 음성 효과가 없었을 때랑 음성 효과가 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다 껐다가 한번 두번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런 느낌. 화면은 멋있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리가 들어가면 영상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리 겠죠 됐죠 자 저는 이런 것도 한번 하고 싶어요 여기서 요만큼의 어떤 변화 같은게 잘 없는데 요 부분에 이 배경음악을 점점점점 고조시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볼륨의 애니메이션을 써볼게요 키프레임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저 끝까지 가서 한 요정도까지만 가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륨을 좀 크게 조절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볼까요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요 소리가 여기 지금 묻혀가지고 잘안 들리거든요. 그럼 요빵 하는 사격 소리도 좀 크게 키우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스매시 날릴 때 요것도 화면이 한번 딱 흔들리면 또 효과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사람 선택하시고 컨트롤 B 눌러서 여기 한번 잘라주시고요. 전환에 가가지고 화면 확 흔들리는 효과가 무브먼트에 가면 새로 추가된 게있다 그랬죠. 흔들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이게 왜 자꾸 여기 들러붙을까요? 어제부터 좀 이상하네. 야, 여기다가 붙여주시고 야, 여기다 이제 들러붙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시간은 너무 길 필요 없어요. 한 0.1초, 0.2초 정도 하시면 되고 이 흔들림이라는 소스를 써서 전환 기능을 넣으면 영상의 길이가 조금 조금씩 짧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다 뒤로 좀 당겨놨습니다. 이거 요거, 요거 조금 더 길어야 될것 같아요. 0.2초갖고 안되고 이건 0.3초 정도 됐죠. 화면이 한번 흔들리면서 빵 치는 듯한 느낌을 연출해 줬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근데 안 넣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네요. 오케이. 오케이 다 됐어요. 자그러면 이제 소리까지 다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나레이션을 제가 자막을 직접 넣어줬는데 이 캡컷 안에는요.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텍스트를 목소리로 바꿔주는 기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이미 기초 강좌에서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걸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 텍스트 하나 꺼내 주시고요. 자, 영상의 맨 앞에다가 제가 어떤 내용을 썼느냐면 영어로 막 뭐라 뭐라 썼는데 처음에는 뭐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있다 이런 막 말들을 썼거든요. 자, 그거를 영어로 지금 제가 막작문을할수 없으니까 그냥 파파고를 열었습니다. 그냥 파파고를 열어서 자, 여기다가 혹시 여러분들 팝하고 다 아시죠 네이버 가가지고 팝하고 번역기 치면 다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있다 라고만 쓰면 번역 쫙 해주거든요 자, 이거를 그냥 복사해 주시면 되죠 뭐 이렇게 적어 볼까요 이게 좀뭐이 말투가 좀금 마음에 안들어서 이렇게 바꿀게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있다. 말투를 약간 바꿨습니다. 자, 요게 좀더 멋있는 말투인 것 같아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붙여주시고, 자, 글꼴은 뭐 영어 서체니까 적당히 이쁜 거 여기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그 저번 강좌에서 캐컷의 글꼴을 컴퓨터에 설치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영어 글꼴은요, 원래 캐컷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이 안에 쓸만한 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영어는 그래서 적당한 글을 어, 굳이 깔지 마시고 하나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스왈드 익스트라 라이트 라는 글자를 하나 골라 줬는데 요게 조금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글자 하나 적용하시고 저는 지금 배경이 밝지 않으니까 흰색 글자가 잘 보이는데 기울기는 좀안 맞고요 어, 저는 요 정도만 할게요 글자 주변에 테두리만 살짝 먹여 가지고 테두리 굵기도 너무 두껍게 하면 좀 촌스러우니까 테두리를 약간만 줘서 어, 글자가 강조돼 보이는 정도만 마무리를 했어요 자 글자 하나 넣었죠 자이 상태에서 요거를 목소리로 전환을 할 건데 글자를 선택하고 위에 가시면 여기 음성 변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쓸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한글로 돼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한국말로 바꿔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말 어, 그대로 영어로 뭐 이렇게 읽어주는 것들이 있죠 뭐 여자 남자 구분이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좀 들어보니까 좀 묵직하고 어울릴만한 목소리가 이런게 있더라고요 나레이션 어, 메일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했어요. 약간 묵직하고 목소리 깔았죠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 이거는 조금 여기 안올리는 것 같고 The opportunity, the opportunity lies with the prepared. The opportunity lies, the opportunity lies 자, with the p r e p a r a t i o n t h e o p p o r t u 그럼 이걸 다 맞춰주시면 보기 좋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글자도 그냥 짠 나타나서 계속 보여주는 것보다는 뭔가 애니메이션이 있는 게 눈길이 훨씬 더 많이 가거든요. 자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시고 여기서 뭘 한번 써볼 거냐 면 글자가 타자기처럼 하나씩 따라라락 나오는 글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인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여기 유형 1, 2, 3가 있어요. 거기서 유형 1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타자기처럼 따라라락 나오는 글자들이 있어요. 자, 굉장히 빨리 지나가버렸죠? 여기 시간을, 기간을 쭉 늘려서 한,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한, 요정 도까지 맞춰놓으시면 적당하게 네, 이렇게 약간 노래방 느낌으로 글자를 쫙 훑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이 다음에 뭔가 멘트를 넣을 건데 저는 이제 제발 해라, 좀 제발 해라 이런 말들을 좀더 넣었어요. 자, 요것도 한번 더 해볼 겁니다. 자, 다시 텍스트 눌러주시고, 뭐, 이거 넣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 모양 바꾸고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했어요. 그럼 애니메이션까지 다 먹어있죠? 근데 당연히 여기에 쓰여있는 나레이션은 옮겨오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거니까. 자, 여기에 글만 옮겨왔어요. 자, 글 옮겨온 다음에 내용만 바꾸면 되니까 다시 웹사이트 열어주고, 그냥 해. 제발 그냥 해. 라고 썼습니다. Just do 라고 그냥. 복사를 해서 더블 클릭하고 컴퓨터 컨트롤 V 하면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읽어줘야죠. 음성 변환에 가서 자, 나레이션, 나레이션 메일 요거 선택을 합니다. Just 읽기 시작. 자, 금방 끝났어요. 자, 요것도 목소리가 끝난 지점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막이 끝 까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적용이 되어 있지만 길이가 적당한지는 한번 플레이해 봐야 됩니다. 적당하죠. 자요이 화면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구에는요. 요걸또한번더 복사할게요. Ctrl-C, 컨트롤 Ctrl-V 한 다음에 삐져나간 거는 약간 정리해 주시고 여기다가 어 제가 제일 마지막 문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결국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썼거든요. 자, 그것도 번역기 돌려볼게요. 그러면 결국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뭐 동기부여성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Then you can do it. 어, 뭐 이렇게 적어져 있죠. 어, eventually라고 돼 있습니다. 자, 얘 더블 클릭하고 Ctrl+V 해서 붙여 넣었어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다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플레이에서 아, 아직까지 목소리를 안 땄네요. 그죠? 선택하시고 옵션 변환, 음성 변환에 가서 목소리 한번 따주시고 Then you can... 자, 이 목소리가 아마 삐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목소리 어디 나왔냐? 음, 여기 나왔네요. 왜 여기 붙어있지? 시작하는 위치는 여기서부터인데 제가 옮기다가 실수했네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끝나는 위치는 여기, 목소리가 여기서 끝났죠? 자 요것도 글자도 여기서 끝나게끔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애니메이션 길이, 타자의 길이, 텍스트의 애니메이션의 타자의 길이는 조금 줄이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수글수글수글 수글 얘기를 하는데 잘안 들리죠? 그게 여기 전체적인 배경음악을 제가 소리를 싹 올렸거든요. 거기 묻혔어요. 그래서 얘를 좀더 볼륨을 크게 조절할게요. 자 들어봅시다. Then you can do it eventually. 그다음에 요 글자도 끝에까지 좀 살려 놓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운을 남기는 느낌으로 자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넣는 것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막하고 같이 자 처음부터 플레이 한번 시켜 볼까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났는데 저는 여기 뒤에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쭉 적었거든요 자 거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여기서 좀 간단하게 처리를 했어요 미디어 가 가지고 라이브러리 가서 캐컷이 가지고 있는 요거 백판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투명 백판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번 5초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살짝 뒤로 땡겨 주시고 자 여기다가 그냥 문구를 하나 넣겠습니다 텍스트 열어 주시고 여러분 꾸준히 하면, 결국은 잘할수 있어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그냥 적었어요. 저 이것도 이왕 하는 김에 글자 좀 예쁘게 꾸며봅시다. 자, 저는 이 글자를 기본 서체 중에서 이런 거 한번 써볼까요? 로봇 서체, 좀 깔끔한 고딕체, 그 다음에 줄 간격도 살짝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한번 넣어볼까요? 인 애니메이션에 가서 최근에 뭐가 추가된 게좀 많이 있더라고요뭐 이렇게 플립업 같은 것도 있고 좀 이거. 그다음 뭐 이런 것들 몇개 추가된 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요거 좀 좋아해요. 이렇게 싹 이렇게 나오는 거. 시간 조금 더 올려주고 요런 느낌. 전좀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시간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는 그냥 툭 사라져도 되지만 아웃될 때는 약간 페이드아웃 어, 한번 써볼까요? 자, 헤이드아웃 적용시켜서 스무스하게 사라지게 자 이렇게 하고 시간 조절은 뭐한 1초 정도만 세팅하겠습니다 그럼 요 부분 요렇게 요렇게 요것도 뭐 필요하다면 목소리 딸수 있겠죠 한번 따 볼까요 제 목소리는 아니지만 음성변화에 가서 스윗한 오빠 밝은 오빠 음. 여러분 꾸준히 하면 별... 여러분 꾸준히 하면 결국은 잘할수 있어요 아, 너무 기계스러운데 여러분 꾸준히 하면 결국은 잘할 수 있어요 영혼이 없다 자 읽기 시작 자 됐죠 오케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꾸준히 하면 결국은 잘할 수 있어요 음,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한번 쭉 보면서 이 목소리 있잖아요 나레이션 목소리 이 나레이션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좀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 그리고 배경음악이 좀 많이 묻혔죠 그래서 이 목소리들도 볼륨을 쫙쫙 다 키울게요 얘도 키우고 얘도 다 키웠습니다 볼륨을 키워도 소리가 안 들린다면 이 배경음악을 소리를 줄이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The lies... 됐죠 어,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뭘한번더 해보고 싶으냐 하면 오디오에다가 나레이션 오디오에다가 음향 효과를 적용을 하고 음향 효과 안에 보면 에코 같은 게 있어요 에코 노래방 그 에코 있잖아요 그죠? 그 에코를 지정을 하고 에코의 감도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좀 울리죠. 자, 이걸 좀더 해볼까요? 자, 세기도 좀더 올려봅니다. 끝까지 자, 이것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음성 효과. 그 다음에 요건 뭐 복사해서 붙이기 이런거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하셔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제일 마지막도 음성효과 에코 요래 요래 자 처음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이 볼륨 처음엔 조금 세서좀 볼륨 줄일게요 참가 너무 쎄어요 the opportunity lies with the prepared just do it please just do it then you can do it eventually 좀 이제 약간 <웃음> 끝에 생뚱맞지만 이 예, 영상이랑 연결을 싹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게 메인 트랙이잖아요. 메인 트랙에 제가 비어있는 걸 하나 추가를 하고 글자만 올렸는데 여기서 여기로 <웃음> 넘어갈 때좀 어색해요. 갑자기 팍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요. 어,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모든 것들 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트랜지션이 먹으면 여기 여기만 장면 전환이 먹어요 근데 나는 여기 영상이랑도 같이 장면 전환을 먹이고 싶거든요 자 그런 거 하실 때좀 팁을 드리면 싹다 선택해 버려요 이렇게 싹다뭐 오디오 부분은 빼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싹다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복합 클립이란 걸 만들면 얘를 뭉뚱 그려서 한 덩어리의 영상처럼 만들어 버려요 자. 아주 심플해졌죠? 뭐, 이거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얘는 원래대로 돌리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합 클립 실행 취소. 요걸 하시면, 다시 이 상태가 됩니다. 자, 다시 복합 클립이란 걸 만들면, 다시 뭉쳐지고요. 어쨌든 한 덩어리의 그룹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얘하고 1대1의 관계가 된 거예요. 메인 트랙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필요하자면, 나는 여기다 기본적인, 뭐, 요런, 비페이드, 블랙페이드 기능을 써서, 어, 싹안전되게 만들고 싶다 라든지 혼합 기능을 써서 요렇게 만들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뭐이 안에 있는 요런 회전 순차 색방향 요런거 적용해 가지고 한바퀴 휙 돌면서 끝내고 싶다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에 굉장히 편해진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풀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도 풀립니다 요거 제일 마지막에 뭐 하나 뭉뚱거린 그 어떤 소스들을 이제 트랜지션 하고 싶을 때 써먹으면 되게 좋은 효과라고 어,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뭐 단독으로 설명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라가지고 어, 이 영상에서 그냥 같이 설명을 드려버렸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이제 볼 필요는 없겠죠. 영상이 완성됐는데 아차차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있네요. 이 영상 위아래로 쫙 어두운 부분이 깔리면서 마치 영화 극장처럼 만들어주는 연출을 한번 했는데 그걸 제가 까먹었네요. 자 지금 해도 됩니다 편집 효과에 가서 기본에 가신 다음에 화면을 덮어주는 효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밑으로 조금 조금 조금 내리면 요런 기능들이 있어요 열기닫기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 열기닫기 기능 중에서 요런 것만 이건 움직이니까 시네마를 적용시킬게요 자 얘를 여기다 적용시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냥 요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영상은 여기까지만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근데 다덮 포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위 아래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외국 느낌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자, anyway,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 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 이부작으로 만들어서 이두 번째 영상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효과들을 설명하거나 하기 위한 것들은 아니었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합성 영상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마무리하는데 사운드라든지 그다음에 나레이션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영상도 몇번 반복해서 유튜브에 가면 배속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 빠르게 조절해 가지고 한 두어 번 일단 따라 하지 마시고 눈으로 외우세요 눈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직접 한번 캐컷으로 부딪혀 보세요 자 캐컷을 열어 놓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따라 하는 것들은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머릿속에 입력하지는 못합니다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몇번 반복을 해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 해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외우기까지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뭔가를 막 만들어놨을 때는 그래서 영상을 한 두어 번 빠른 속도로 보시고 머릿속에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그려졌다 하시는 분들은 따라하면서 한두개좀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그 놓친 부분은 다시 영상 보고 메꿔 나가면 되니까요 자,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뭔가 샘플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할 때 가장 공부를 잘 못하는 효과 없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텝 바이 스텝 식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습니다. 집체식 교육을 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을 한 2, 30명을 앉혀놓고 다 따라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를 계속 물어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 교육에는 그런 게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하면서 지금 뭐 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이 과정을 중간에 유튜브를 멈춰가면서 단계단계별로 해보실 건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강의를 되게 오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단발성으로 뭔가 그 다른 그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 보면 기능을 되게 단발성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단발성의 강의들도 물론 좋지만 이 단발성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복합적으로 이걸 버무려 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거는 결국은 경험치라고 보는데 처음 영상을 배우는 사람이 당연히 경험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발성 영상을 보게 되면 응용이 잘안 돼서 저는 좀 복잡하지만 그리고 제가 예제를 만드는데 좀 힘이 들기는 하지만 일부러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자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음번에 어떤 비슷한 아니면 이 안에서 어떤 기능을 쓰고자 할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자 여기까지 강의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오늘 강의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질문할 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즉문 즉답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 알람이 뜨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